좀. 응? 엄마, 나 방송 나와. 아... 아... 안녕하세요안녕튼새요운 어, 어, 어, 달을 어, 추첨해가지고 어, 다시 어, 새롭게 어, 어, 캐릭터를 얻었어요 새롭게 어, 라고요즘에히 어, 가요. 캐릭터인요안녕 음, 수도 요즘에한우 뭐 얘기하다가 네, 어, 같이 세파진다감수성 풍부해진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요거예요 급조된 미래의 방송 안녕하세요. 요 여보 ơi. <목소리> 아, 모자, 이런 뭐저는네요 당연히 모자이크 되죠. 아, 이어요더드릴요 네. 남께. 뭐야 우와! 곁에다. 아, 그럼이야. 아, 네. 기... 뭐, 뭐, 뭐. 아, 아, 아, 조심해 됐다. 아. 네 어. 아니. 아마 그런 선례 해요. 아.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아. <목소리> 내건는 보여주기 부끄럽고 다른 사람 거를 그러니까 나는 어, 인용이 가지고 한단 말이야. 네. 캐릭터 가슴 부각되면. 어쩌면... 네? 어, 당신이 지금 제일 매운 아바타 끼고 있으니까 어, 난당신이 택했어요. 무슨 소리요? 여기가 제일 야한데 전 아니다. 닙 야해 보이나요? 몰라요. 한 번, 양한 짓, 아, 야한 짓이래. 이쁜 아, 짓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 눈탱이, 범탱이라고 어. 뭉탱이.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 야, 이거까지 예상한 번했어 뭐, 뭐, 아이가오예요 뭐, 한 번, 어, 브이 한번 해봐요. 어, 젤라나? 어, 아, 이거 안 되시겠다. 어, 이 사시면은, 꼭 이러고 한번딱 다녀보세요. 어, 사람들 전부 다, 어, 할 겁니다. 여러면 어, 어. 진짜 아이가 오네. 어, 러브 피스. 어, 네. 어, 아무튼 한 번, 한번 구독하시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 썸네일 제대로 돌아와요. 어, 제대로 된게 맞나 싶은데, 일단, 네. 430번째 구독자가 어, 되주세요. 부탁합니다. 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영상은 아닙니다. 야동은 아니에요. 어, 야동 아닌거에 일단은 죄송하고요 어, 재밌는 게있을거예요 어, 편집 겁나 해서. 어. 지금도 영상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겨우 6분이거든요? 어, 한 30분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한두 개는 뽑더라고요. 어, 그걸 프리미엄 프로로 가져가가지고, 한번 컷 편집하고, 프리미엄 프로에서 또곰 프로 믹스, 프리미엄으로 또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어, 붉금 깔고, 어, 아주 나 혼자 개고생해요. 엄마 아빠도 볼 때마다 신기하대요. 이 새끼가, 어, 7시 일어나가지고뭐하냐 했더니, 만 영상 편집하고 있네 <웃음> 더러 p 새끼 막 그러면서 어뭐 야동 편집한 예스 야동 편집 oh, okay. 왜 r 아 a n 그 Oh, 그래 d o n g Punjipa. y o u 어, 영상중에 네, 어, 마야의 어, 제대로 찾으신거 맞네 한번 구독해보셨나요? 구독이요? 예예 예. <웃음> 리액션 없나요? <웃음> 뭐라고요? 리액션같은거 없나요? 리액션요? 뭐, 도개자라도 okay. yeah. 박아요나 허리 아파 죽, 아, 허리래. 무릎 도가니 아파 죽겠어요? Okay. 이놈의 시끼고 응! Oh, 3 저희 the... yes. yes. so 매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10. <laughs> yeah. <laughs> so, are you, are you? You need to. I'm worried about.